안녕하세요 심플입니다 최근에 UB, EA 할것 없이 해외 게임사들이 앞다퉈 기대작이거나 3A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작년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내놨었죠 뭐저 역시도 최근에 디비전2를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요 어뭐 거의 100시간 가까이 하고 있네요 슬슬 폐지죽기에 한계를 느껴서 그런지 최근 대형 게임사가 내놓는 게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개인적인 주관이 담긴 내용이라 너무 크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디비전2 만큼은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게임 성향과도 얼추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보통 게임을 하면 장기간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100시간이나 플레이 했다는 거는 게임 성만큼은 확실히 대형 게임사의 자질을 증명해줬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타 테스트는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꼭 게임을 하면 30분마다 튕겨요 물론 컴퓨터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다이렉트엑스 0비 걸고 24시간을 돌려도 한 번은 안 튕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하게 30분에서 1시간에 꼭한 번은 튕기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만 이런 현상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해외 커뮤니티인 레딧을 포함해서 국내 게임 사이트인 루리엣 디비전2 게시판에 가면 하루에 최소 한건 이상은 오늘도 여전히 크래쉬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레모보를 하면 크래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상관있나요?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그것도 빠짐없이 계속 올라오죠 심지어 다이렉트엑스 1비를 설정을 해둬야 라한프레임으로 게임이 가능한데 다이렉텍스 12에서만 유독 심해요. 오죽하면 프레임을 일부 희생해서 다이렉트 엑스 11로 돌리시는 분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레모버를 하거나 가상 램 용량을 배정할 정도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맞추는 일은 사실 본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비단 디비전 2에서만 일어나는 점이 아니라는 점이죠 교육받은 자만이 할수 있다는 배틀필드 5도 다이렉트 엑스 11 설정했을 때뭐크래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이렉트 엑스 11보다 반토막 난 프레임이라던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다거나 그랬어요 최소한 베타 테스트를 오랫동안 돌리긴 했는지 의문일 정도로요 그래 뭐크래시는 일단 나더라도 다이렉트 1 1로 일단 버틴다고 치죠 그런데 게임에 들어가보면 참 가지각색으로 수많은 버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들이 플레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문 뒤에 숨어서 안 나오질 않나 일부 스킬이 적용이 안 되는 건 기본이고 두 번째 패치된 이후에 갑자기 시그니처 무기 탄약이 거의 소멸되었다 싶을 정도로 안 나오길래 원래 그런가 하고 생각했더니 뭐 버그랩니다 아 이건 또 뭐요 푸처인접 이것만 있나요 NPC가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질 않나 몹을 죽였는데 렉돌이 되질 않나 심지어 버그가 개그가 되어버린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EA에서 최근에 나온 앤썸에서도했스맨지 버그가 더했죠 아니 오죽하면 플스를 망가뜨리는 버그까지 있었다고 하니 돈 주고도 게임을 못하는 지경이라니 실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연 이렇게 거의 100시간에 근접하게 플레이한 제가 봐도 손가락으로 셀수 없을 정도로 버그들을 발견했는데 이걸 과연 개발자들이 몰랐다는게 말이나 될까요 1년의 내용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최근 EA나 유비소프트 같은 대형 게임사들이 내놓는 게임들이 죄다 미완성 게임으로 내놓는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도 유비소프트는 한글어라도 잘해주니까 그래도 까는건 좀 자제하기는 개뿔 이런 현상이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바로 전작인 디비전 1만 봐도 온갖 버그와 구설수로 인해 게임인지 난장판인지 아주 아비규환이었거든요 블랙킹 버그를 이용한 파밍에 벽돌키는 기본이고 제가 그때는 얼마하다 접었거든요 그런데 약 1년정도 지나니까 얼추 각게임이라고칭송받는거예요 아니 소들 다 떠나가고 외양간 고쳐본들 그때 기억이 쉽게 잊혀지겠습니까만 이런 역사가 어쌔신크리드부터쭉이어어 이어져 왔거든요. 버그로 뒤덮인 미완성 게임을 출시했는데 그래도 매출 잘 나오고 메타 평점도 80점 전후로 잘 나왔거든요. 순간에만 유저들이 욕하면서 이거 언제 고칠 거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최소한 고쳐주긴 해요. 한 1년 정도 걸려서 그렇지. 그렇게 유저들 다 떠나서 외양간에 크리스마스 트리 세웠단 말이죠. 이 a 라고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배틀필드3부터 버그로 뒤덮인 미완성 게임 출시하고 수습한 경력이 거의 10년이 돼가요 문제는 이렇게 내놔도 잘 팔리니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걸렸죠 그나마 기대작이라고 광고했던 앤썸이 게임성은 둘째치고 방금 전에 언급했던 콘솔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버그까지 곱절로 겹치면서 아주 시원하게 폭망했거든요. 그 전에 배틀필드 5 때는 에듀케이티드 관련해서 도덕성으로 논란을 만들더니 게임의 기본 철학까지 말아먹는 아주 트리니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어요. 이렇게 공장처럼 찍어대는 대형 게임사 아니 어떻게 보면 전세계 산업까지 포함될 수 있는 이러한 논란은 일정이라는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잡힐수록 두드러지게 발상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정이라는 개념이 매일같이 들려오는게 일상이에요 어떤 개발권의 경우 목표한 날짜에 반드시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목표는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미완의 결과물을 바라는 건 더더욱 아니거든요 문제는 해당 산업의 결과를 보면 일정이 빡빡한 거대 기업일수록 일정에 대한 이슈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밤새서 개발한 개발자는 거의 반 죽어가는데 일정까지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결국 마감 전날에 완성은 하는데 문제는 테스트 자체를 못한 채로 결과물을 제출한다는 거죠 일정을 연기하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게임쇼할 것 없이 일정을 아주 제대로 박아버리니 연기하면 이미지만 실추될까봐 임원진들은 허락을 안하죠 뭐 어쨌든 큰 버그들은 고치고 일단 내놓고 나중에 고치자 이런 이식이 아주 뿌리깊게 박혀있거든요 차라리 이 부분은 일본 게임사를 좀 본받았으면 싶네요 최소한 최근에 나온 몬스터헌터나 레지던트 이블2 데빌 메이 크라이 5 같은 게임이 버그로 게임을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최신작이 출시될때마다 덥석덥석 낚이는건 최소한 바뀌었겠지 하는 안도감과 그때의 기억들이 리셋되어버린 탓도 크겠지만 정말 그런 경영의식은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유저를 얼리어답터가 아닌 게이머로서 존중해줬으면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